그럼 그만 찍으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이거 하지 말자. <웃음> 이제 나서 <와서> 그만둘 수 <웃음> 어, 없어요. 수고하라.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야, 오늘 저희 아주 무시무시한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런 것좀 하지 마. 와, 이것이 바로 리얼 버라이어티한 리뷰 방송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요. 어, 케이블 테스트입니다 케이블 아이 아. 콜로세움 각이 됐다 그렇죠 아.. 열어라 콜로세움 <웃음> <웃음> 와. 사실 이 주제는 엔지니어들끼리도 얘기가 많잖아요 와 엔지니어들끼리도 멱살 잡고 싸워요 <웃음> <웃음> 나네, 멱살이가 어, 나이 서로 안 보고 얼굴 안 <웃음> 보고 이런다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오늘 한번 또 대망의 콜로세움의 문을 한번 아얘 얘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안돼 <웃음> 아, <근데> 저번에 내가 <웃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거 아, 그래서, 오늘 진짜 모든 걸 제가 다 내려놓고, 네. 저도 오늘 결과를 알수 없어요. 어? <웃음> 저도 결과를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어, 뭐야? 케이블에 따라서 네.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달라지지. 안 달라진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웃음> 위험한 발언을 아,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네. 달라지던데? <웃음> 이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원래, 원래 제일 그, 논란이 큰거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국 전력의 컨디션에 따라 <웃음> 음질이 좌우가 다더고 <데다도>, 어? 수력 발전과 <웃음> 화력 발전은 <웃음> 싸운 뜨거 다르다고. 아 그, 그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 기타 치는 선배들이 네네. 꼭 이펙터 패널을 아 9볼트짜리 디라스에 어, 어. 사오라고 음, 어. 아 저희 동네는 파라소닉이었어 <웃음> 아 파라소닉 가 오면 안 나오는데 <웃음> 미쳐, 씨.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오디오 미신이다 아 근데 네.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게 아니라니까 <웃음> 지금 바들바들 떨리고 아 그래서 네. 이 케이블에 대한 논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블 제조사별로 네가지 케이블 음. 준비를 했고요 네. 이거를 어 한쪽에서는 신호를 쏘고 네. 한쪽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어. 녹음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비교하면 다른 음. 환경은 다 똑같으니까 그쵸. 케이블만 음. 차이가 음. 나는 음. 겁니다 음. 저번에 제가 USB 케이블 테스트 그런 식으로 음.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케이블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음. 사실 변인 통제를 최대한 했을 뿐이지 또 정확한 결과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어뭐모 어? 뭐, 통제 변인 통제 오 갑자기 또 <웃음> 달라 보인다 공대생공대 <웃음> 출신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변인 통제를 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완벽하게 정확한 결과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왜냐하면 케이블 자체가 스피커로 또 전송이 되면서 나왔을 네. 때는 다른 또 요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염두해 두고 엔지니어들이 또 기술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컨버터와 컨버터 음. 사이에서의 연결만 가지고 음. 아이 케이블의 특성이 다 이렇습니다 라고 음. 말하기는 조금 음. 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예 네, 네. 음.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이게 큰 차이라면 음. 뭐이 정도에서 비교해도 음. 아 차이가 있구나 없구나 정도는 음. 알수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또 악마같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아 이게 그냥 A, B로 가는 거면 자신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지금 네개의 군을 맞춰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정답을 맞춘다기보다 뭐가 더 좋더라 업이라고 업이라고 <웃음> 네. 이제 내려놔요 형아 이럴 것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파일을 일 PD님한테 다 드리고 일 음. PD님이 지금 그거를 다 섞어서 넘버링을 다시 했어요. 어 결과는 저도 몰라요. 몰라. 어, 저도 몰라요. 오 <웃음> <웃음> 형 가면 같이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어딜 자꾸 가 가기로. <웃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웃음> 그래서 저 어제 저녁부터 어. 치킨 튀기는 법 이런 거. <웃음> 창업살밍회? 다음 <웃음> 어... 달에 창업박람이랑 같이 가시죠? 아, 같이 가자, 천구 네. 잡고 <웃음> 자,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한번 저희가 네. 블라인드 테스트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보면 <웃음> 어... 저 형이 제일 악마같은 형인 것 같아요 신났어 지금! <웃음> 제일 신났어! 제일 <웃음> <진짜> 아니라는 거지 <웃음> 노이만은 둘다 맞네. 지금 지금 두분네 지금까지 방송 중에 제 진지야. <웃음> 야 이걸 업이라고 네. <웃음> 내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웃음> 이제, 이제, 그럼. 오늘 비교할 케이블 네 가지는 이그 방송 그만 찍으면 안 돼? <웃음> 어, 이거 하지 말자. 그만 둬, 수고하라 오늘 저희가 비교한 케이블 네가지 종류는 첫번째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흔히 많이 쓰는 케이블 모가미 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음. 어, 조금 비싼 케이블이에요 보복스라는 음. 네, 약간 상위 레벨이라고 하는 보복스 케이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사운드트리라는 회사에서 음. 국내 이제 순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음. 제가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있는 중인 네. 아치스트 하모닉스라는 제품 음, 음, 음. 그 다음 에네 네번째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오디오 환자 시절, 지금도 음. 환자지만 음. 어, 좀 중증을 넘어섰을 때, 위험했을 때 <웃음> 어, 구입했던 노이만 빈티지 케이블, 노이만에서 나온 그 빈티지 케이블 크,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아 블라인드 테스트 막상 하니까 음, 음, 음, 음. 요 정도 차이라면 굳이 샀어야 했나? <웃음> 그냥 모감이 뭐 <감히> 쓰지 그렇어 <웃음> 사실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네. 이게 테스트먼이 또 이렇게 클래식한 거나 아. 재즈나 이러면 그쵸, 그쵸. 조금 더그 차이가 느껴지는데,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저작권 문제도 걸려있고 음흥음흥음흥음. 해서 어, 지금 방송에 항상 또 4초만 가지고 이거 블라인드 음흥음. 테스트 같이 해보자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음흥음흥음흥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작업한 팀에 네. 양해를 좀 구해서. 어, 믹스 좋은데요? 아또 이렇게 또 음. 아름답게 <웃음> 그래서 그 팀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 음원을 준비를 했는데 음. 제가 사실은 파일을 뜨면서도 음. 절대 모니터를 하지 않았어요 공정성을 음. 위해서 음. 진짜 정말 이름만 음. 남겨놓고 저도 그냥 순수하게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어, 힘드네요 다음번엔 또 약간 재지한걸로 창업밥 내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손잡고 <웃음> 여기서 한번 네. 공개를 해볼까요? 정답 얘기를 하고 어, 이제 정답지 네. 꺼내서 네, 딱 보고 아, 그만 집에 거, 가는 거. 거야. <웃음> 집에 가는 거야. 다 접자 아, 이러고 다 접어야지 뭐. 네. 네, 가보죠. 어, 저부터 공개할게요 네. 저는 1번이 네. 아치스트 하모닉스라고 생각했고 음, 사운드트커 네, 음. 2번이 보복스 케이블. 음. 그다음 3번이 노이만 음. 빈티지 케이블. 음. 그다음 4번이 모가미 케이블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저는 1번이 네. 사운드 트리 아는 보복스일 것 같은데, 어어.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4번이 네. 좀 애매해서. 네. 아, 결정하셔야죠. 결정. 아, 진짜? 아, 네. 뭐 이게. 여기까지 와서 밑장을 빼고. <웃음> 그럼 1번 보복스 하겠습니다. 1번 보복스. 네그 다음에 네. 2번이 음. 모가미. 네. 3번. 이, 이, 이, 이건 이게 동일하네요. 어 3번. 3번은 노이만. 노, 노이만. 이게 근데. 왜냐면 이게 제일 두드러져요 아 사운드가 캐치하기 쉽거든요. 네네. 4번이 그러면 사운드 틀이네요. 아 4번이 사운드 틀이 클났다 이제. 아... 와 어떡하지? 다 틀렸어. 와이제 어떻게? 어떻게? 방송 접재니까 이거 쓰지 말자니까. <웃음> 1 p 디님 지금 표정 되게 온화졌어. 근데, <웃음> 근데 너 3번이 틀리면 네. 이거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야. <웃음> 어? 끝난 거예요. 어. 끝난 거야. 한 분이 네. 다 맞히셨어요. 우와.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어, 주, <웃음> 다행이네, <웃음>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나고 나고. <웃음> 나고 와 어, 쫄리는데. 와 이거. 어 쫄리는데. 와이거 손목 아지가 아니잖아. 자, 어. <웃음> 네. 그럼 노이만은 맞 맞았네. 와, <웃음> 야 비싼 거는 알아봐. <웃음> 어 다이다. 어 다이다. 비싼, 어, 비싼 거 뭐, 비싼 비싼 거다 알아봐. 네. 1번 보복스 2번 모바미 3번 노이맏사번하노니우아아아아 대생업을 명이... 지켜냈어 그동안 <웃음> 그동안 숲튜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주부터는 김튜브로 <웃음> <웃음> 채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다 그런거야 인생이 아, <웃음> 와 진짜 겁나 조았네 <웃음> 어. 자, 이유를 한번 어. 들어보죠. 제 3번 노이만 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났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죠그 이게 색깔이 약간 달라져요. 네, 네, 약간 동글동글해진다고요. 달라. 예. 네, 네. 네. 조금 빈티지한 음... 느낌이 음... 있고 해서 맞아요. 어, 이거 3번은 노이만이 음... 거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고 오, 음. 보복수였구나. 네, 음. 이번이 보복스였구나. 예. 저는 2번이 보복스였고 음, 음, 음. 모감이셨죠 네, 맞아전 2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음. 그래서 보복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보복스가 더 비싸잖아. 비싼데 제가 음. 전에 한번 스피커로 테스트했을 때 음, 음. 보복스가 위상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음. 어 이번이 보복스일 거 같았는데. 어. 저는 모감이라 고 선택을 한 게. <웃음> 네. 일단 모감이가 제일 싸. 아 그렇죠. <웃음> 어. 이번이 지금 어. 점이 살짝 빠져요. 음. 어. 모가미가 제일 싸니까 네. 왠지 그레이드로 따지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2번이 네. 제일 별로였거든요 네. 저도 네. 확실히 2번이 음. 어둘다 똑같이 좀 별로라는 음음. 생각을 했네요 2, 3번 그러면 다 비슷한 생각이 아네요 네. 그렇죠? 1번이랑 4번이 진짜 좀 음음음. 헷갈렸어요 음음. 1번, 4번은 되게 좀 비슷한 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네. 제가 원래 이거 네. <웃음> 처음에 1번 사운드트리하면 보복스고 4번도 사운드트리하면 보복스라고 네. 적어놓은 게 네. 되게 비슷해가지고 얘네 둘이가 어. <웃음> 어, 이... 아, 그, 그러니까 아, 우리가 순위는, 순위는, 응, 응. 순위는 비슷하게 응. 지금 생각을 했네요. 순위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 그래도 김튜브로 갈 겁니다. 아, 그렇죠. <웃음> 다음부터 <좀> 김튜브예요 <웃음> 네. <웃음> 1번이랑 4번은 확실히 음. 조금 좋은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네. 하이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더라. 아, 그래서 4번이 좀더 그게 많은 것 같아서. 네네. 근데 1번하고 4번이 진짜 차이가 그렇게 없었어요. 네, 1번이랑 4번은 음, 음, 음. 그 처음에 윤곽도도 음, 음, 되게 괜찮고 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가격 순위는 그러니까 음. 3번이 제일 비싸고 노이만 음. 빈티지 음. 케이블들은 사실 이렇게 음. 가격이라기보다는 부르는 게 값인. 네. 왜냐면 이제 단종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음. 케이블인 음. 거고 3번은. 음. 그다음에 1번이랑 4번이 지금 음. 가격대가 비슷한데 음. 아마 보복스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살짝. 아, 그러면 그러면 사운드 트리께 괜찮네. 어, 사운드 트리께 음. 가격대는 목 감이보다 그렇게 음. 큰 차이가 안날 걸요? 아, 그래요? 네, 음. 네. 음. 그래서 사운드트릭계 음. 저도 그때 이제 테스트해보고 저는 이제 스피커로 처음에 이제 바꿔가면서 음음음. 들어봤었는데 어, 사운드트릭계 정말 괜찮아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한몇개 사서 음. 이렇게 인스톨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괜찮았고 음. 그 다음에 모감이 모가미. 모감이야 항상 뭐, 뭐 모감 많이 쓰잖아요? 꼭뭐 믿고 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1,2,3,4번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너무 어렵던것 같아요 와 진짜 <웃음> 아니 우와. 3번은 딱 듣고서 노이모는 네. 이게 빈티지함이 있어요 딱 들어, 음. 들어보면 네. 그래서 그 이거는 알겠는데 네 나머지들은 아, 이게 힘들었네요 보증개칭 아,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예. 네. 맞아요 1번이랑 4번이 음. 조금 더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마 1번이랑 4번 정도 그레이드면 굉장히 뭐 스튜디오에서 네, 엄청 그럼요. 예, 그럼요. 신뢰할 만한 수준의 네. 예, 좋은 케이블. 사실 모가미만 해도 사실 평타 이상은 가는 케이블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막 하이파이의 세계로 빠져들면. 아, 그쪽은 답이 없고요 뭐가 이로는 그냥 뭐줄넘기 하거나, 시트게 <웃음> <웃음> 하거나, 이렇게. 뭐 도시락 쌀때 이런거. 뭐. 어, 뭐 포장용으로 써야 음, 되는 음, 케이블이기는 음, 한데, 음. 뭐 어쨌든 뭐. 근데 그냥... AV 그쪽은 너무 그렇잖아요. 음. 또프로듀디오로 들어가면 네. 스튜디오에 선쓸 일이 오죽 많습니까? 그, 케이블의 가격이 아. 돈이 솔찬히 들어갈까요? <웃음> 그렇죠. <웃음> 뭐 어. 한두개 사는 게 아니니까. 어. 매차당 가격이 1,000원, 2,000원만 뛰어도 저희는 그쵸, 뭐 그쵸, 100m, 200m 네. 이런 롤 단위로 사니까 음, 맞아요 미터당 1,000원씩만 천, 천 뛰어도 이게 굉장히 음, 부담스럽거든요 음, 음, 음. 롤마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사셨다그죠아 제가 구입 당시에 거의 한 30만원 후반 거의 40만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페어에? 네 페어로 2m 페어인데 그러면 1m당 10만원? 오 거의 그렇게 산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중요한 소스, 음, 뭐 음, 스피커로 음, 들어가는 음, 거나 이런데 음, 음,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네. 그때 이제 구했던건데 음, 음, 어, 아, 그래노이만하는 건졌구나 3번, 3번 말씀하신대로 모가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그레이드인데 음, 음, 네. 어, 아치스트 하모닉스나 음, 음, 뭐 보복스로 오니까 음,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이 음, 네. 있기는 하네요 네. 네. 아마 지금 컨버터를 통해서 지금 녹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100%의 정보량이 전달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바로 DAC에서 스피커로 바로 직결하는 음, 상황이라던가 음. 이렇게 조금 더 순도를 높일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이 된다면 음, 음,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질 음, 거라고 음,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3번은 네. 어, 일단 조코나품을 떠나서 뭔가 음. 좀 개성이 강한 사운드였고 네 그렇죠. 1번, 4번이 뭔가 좀 스튜디오에서 좀더 음. 신뢰할 만한 컨디션의 음. 사운드였고 그리고 비슷한, 네, 비슷한, 비슷한 그레이드 네. 네. 거의 그레이드로 따지면 완전히 뭐 같다고 음.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은 네.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술력도 꽤 좋네요 네, 특히 아치스트 음. 하모닉스 같은 경우는 음, 음, 음, 음. 그 아예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QC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음. 빌드 퀄리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모가미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뭐 저희가 따로 비교를 해봐서 그렇지만 전혀 나쁜 케이블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모가미한테 좀 미안한데 네. 막선이 하나 더 있었으면 그쪽으로 <웃음> 몰고 가면 되는데 괜히 모가미가 나쁜 케이블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안에서 그레이드를 얘기하는 분이지 네. 모가미 자체는 나쁜 케이블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막선을 준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웃음> 없어! <웃음> 막선이 없어, 이제! <웃음> 저희 스트 외에도 막선이 없어요! 막선 구하기가 <웃음> 너무 우와, 힘들더라고! 엔지니어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보니까, 네, 네, 맞아요. 어, 이제 막선이 없어요. 아, 그렇다고 막선을 살 수도 없고. 어, 사기도 <웃음> <웃음>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요. 뭐, 다음 주부터는 저희 김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뭐, BHC나 <웃음> <웃음> 이런 데서 아마 전화주세요! <웃음> 주문 전화 받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만 듣는 거 아니지? 아 여러분. 아 이게 어. 아니 가사가 기분 나쁘잖아 지금 상황에서 <웃음> 왜 내가 루소가 되는 거야 지금 <웃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믹스했던 곡이여 가지고 아 너가 믹스했어? 네오 믹스 잘했네 아 그래요? 어 좋은데? 아뭐 어... 이렇게 훈훈하게 <웃음> 이따 가 멱살 잡고 나갈 거면서. <웃음> 치고 치킨이나 튀기러 가요. <웃음> <웃음> 진짜 이게 상황이 이러면 네. 그냥 모감이 뭐 쏟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노이만 빈티지 씨개 나주라 그래. 확실한 건 음. 노이만 빈티지 어. 괜히 산것 같아. <웃음>